공연 시작 전에 제가 공연 내용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 한 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은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 일부인 요항마지 제차로 요항마지 초감제, 요항질침, 영감놀이, 서우제 소리를 연결해서 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여드릴 첫 번째 제차인 요항마지는 바다를 차지한 요왕신을 제청에 맞아들여 기원하는 제차입니다. 요왕상과선왕상을 제청 밖으로 옮기고 제청 중앙에 길이가 1m쯤 돼 보이는 데까지 16개를 양쪽에 8개 씩 꽂아 요왕신이 오는 요왕치를 만듭니다. 요왕맞이 초감대는 굿 제차 중본향뜸이나 석살림을 하지 않는 것에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차가 영등굿의 초감대와 같지만 모두 서서 진행한다는 점이 영등굿의 처음 제차인 초감제와는 다릅니다. 초감제라는 것은 모든 신을 굿하는 장소로 청하는 제차입니다. 굿에, 굿을 하는 날짜와 장소를 말하고 굿을 하게 되는 연후를 구한 다음 신들이 오시는 문을 열고 제장을 정화하여 신들을 청하는, 청해서 드리고 제각기 정해진 자리에 앉히기까지 여러 가지 소재 차를 진행합니다. 이제 조감 요학마지 초감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새창신도 나라, 려있나니다나를나는자나 나라, 나라, 나라, 나이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나는양 하루를 열라 올라 어간허여 있음내다 유황연마 이지로 올려있게나구궁갈랑 감내다 해통국도 구경웅옥과 달통 국도 국임 내다 강남 돌면 천재이 되고, 일본 두려 주년순. 우리 나라는 이야 천왕해도 대한민국인데, 면도장 갈란사옥에는 필봉마을구축제 어간허고 주체주관 마련허여 있습니다 오늘날은 당산신령하루번녀 앞으로 요항현 마이제올 예께나 영둥이월달 건당허며초월올라 환양대제일 옵선허고 영둥이월열라올라은 송별대제일로 어간허여 요왕 이미 노려 하강 허여 가실 적에 요왕 수중국제 치어 닦아 해녀 참수들과 어부 자손들 편안 허경 허여 줍새노여 유공사 요한정을올림내다 돌아이진 탐나고 제주 절섬면 해녀 참수들 아침날은 고모 옷방 한손엔 악건 태와간태와또 한손엔 악건 비창 한비창어영 사신요항 칠성바당 헌질 두질 열두 스문질 들어가면 저승질 편질 삼고 이생질은 반질 사망허건 살제너여 태화 고동 망실리고도 대전복 소전복 소라 소라전복 고동 생복 문어 하영 작게 허여 춥새너고변허는 어부 터은 상선 중선 하선 어깨 피계 발동기 선하 이몰선왕아불 사고 고몰선앙 길을 받아 갈치와당 두라 살때야이몰고독 작게 허여 줍새너고 고몰고독 대창고독 먹을려 입을려 많이 인데 와 줍새너고 해녀 잠수들과 어부 사손들, 둔년한 여수문녀, 정살미래기삼형제에 넝날일 혼날일 막아숲새너여 요공성, 요한정을 올립니다. 오늘날로, 유학연마이지로 당산신령의 앞으로 이간사손들 오고가는지에나출행밤야영지에 사선항신주선항 오도바야 사고날일마가이줍새놓곤 하늘에한 구름질 비행기질 사신요왕의 배질 수중국질 마가의 줍새너고 누미나라 외꾼소헌 코로나19 전염병 열병 폐병 기침 편의병 제출하여줍새너고 자손들 존년한 여지야하 진밭디 소론도로 자른밭대 진도로 도를일 마가이주고 자손들 맹어신 자손이랑 천하맹산 노은 산뱅을 주고 지하복산 어 너른산 포굴레와 이줍새너여 요항 연마제 허간되어 있습니다. 옥항상저 초의 삼궁저 이알로 신도 합드립니다 동의와당 청요왕은 청용신 청불에 타고 내립사 서이와당 백유왕은 백용신 백굴의 당들이시고, 남이와당 정유왕은정용신 적굴의 당들이고, 북의와당 흑유왕님은 북굴의 당돌이 입소서, 중앙 황신유왕님은 황굴의 당돌이시고 동경국 대왕 서경국 부인 영광덕왕영황인왕어기여 지기 여 서만 서천 최대 유왕 임도 노이 시고, 오늘날 유왕 떨은 선왕 일월 예, 유왕 임도, 서일월 입고, 선왕임도 일월일입고 당산임도 일월일입 내다 상선 중선 하선 어깨 비결 발동기 선왕 일월임도 날입사 도하입고 선왕 유왕 또론 일월임 당산 날입사 당산하루번임도 날입사 엔도하두림내다 칠머리 땅 감찰지방관님과 신공시 연선성님과 제창신도입니다. 신입법 탈을 빼가 있음 내까 신정님도 문을 열려야 들고나고 생인도 문을 열려야 들고나는 법이 왜다 천안 가면 열두 문 지왕 열혼문 인왕아홉문 동해 일청문 서이백문 남이정문 북의흥문 중앙 황신문 어째되면 모릅니다. 옥항은 도성문 지안영성문 저신팔대 이신구의문 본당문 신당문 당산문 소만서천 제대요왕님 노리는문 이가온 자손들 제손문 운순문 어찌 되면 몰라옵니다 삼두리 대련사항 시근문신수품망하늘록강도성문 열죽단 천왕락하금정제 옥솔발 둘러바다 천왕 초근문 지왕 이건문이랑 삼사도군문까지도 돌아 봅니다 서 도군문 도랑보나 문문마다 잡았구나 어느 문에 감옥성방 먹고 문직대자 질투래비 질감과 업소리가 인정달라 소장달라 하는구나 오날 이간 자손들 하다돈 인정이 외다 발에 맞은 발라제여지레 맞은 칠라재 제 처생 허파지자 속대전 내역언니 너의 인정에 가속하이다 문문마다 열려가라 영예남 내당 신의 가남으로 유문 열수가 있음 내강 연날여청 하늘로 강토성 산문은 열두 십사관이야 영깨 몸깨 솔발로 열린밥 있고 신두문은품정옥술바 들러 열린밥이십니다 그래 말고 시건문 박어떼야 본또 영깨 신감사 합성하며 모흘 본또 감성과 들러 바다 천왕 초곤문이구만 삼사 도군문까지 들려 삼성도건마 열려 있습니다. 삼성도건마 열려 있는데 저인자 자녀 우회다 소정 자녀입니다. 소만 소천 최대 왕의 노래 있는데 인자 소정 자녀 흥혹과 요왕염 두에 요왕 일월님과 선왕 일월예 당산 일월예 너리에 희는데 저의 인정자 자손들 죄송 운손마 신공시에 여섯 성검까지 인정소정 집잔 진행되어 가이면 제청 신소명이 나사 물감상도 아래옵니다. 1만 8천 신전임네 문을 열려 오시는데 부정서정이 많넙네다 우리 한 우리 밖에 제청 안 제청 바뀌온 부정 만넘 내다 국불의 우시해당골림내 신이 성방 앞장에도 부정 서정이 만넘 내다 한 하늘로 너린물 천덕수요 지하로 소순물지덕수 내다 동이와당 산석벽 흐르는 산샘민물 초강 초대접 떠받아 청대석 꾼 놀리며 부정 서정신도 신가이곤에 가요. <웃음> 청량해온다 이물로날래버려온건 조순의 <웃음> 죄가 될듯 없네다 지붕상상 입구 상냥 식여가며 깊은 물엔 용이 놀고 야픈 물엔 새하잔 없네다 용광새랑 나나 기다리자 천왕쇠돌이자 <웃음> 지왕쇠돌이자 이 낭새 터리에 자아강엔 구멍 새희아 지하 아래 도닥 새희 영락엔 호박 새희양춘주새 마을 새어 안 땅에 누념새야 땅에 신념새야 총돌기 알롱새 암 요새에 본초가 안 어, 어디에 있으라고 사수왕 떨라 알게 이 덕이 사 그, 신역을 못 가나 역을못 가나 아, 아, 아, 아, 던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은 새하얀 로새우로밤부 우는 는 새의 새하는 새의 다동청새세 서이 백눈왕세 남이 정요왕세 아, 네, 중기흥요왕 중기 동경국대왕대 수중국구인님 모는데 새하자옵니다 당산하르반 할머니에 오시는데 새 아자 온 내다, 새아 내다. 에몰론 새라구, 에론 새라구. 주며 돌이고, 불주며 돌이고. 배고픈 새라구, 배고픈 새주며덜이자주며자어라 호일주, 주어라, 할 줄. 주어라 할 줄. 쟤네들, 쟤네들, 준네장님이들로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들, 쟤네자쟤수자 나, 원들 앞장에, 앞장에, 앞장에, 앞장에, 앞장에, 앞장에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주던 새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앞장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나치, 리자 나치, 토리자, 금전손에 죄물손에 불러야 주던세 자 토리자, 리자통나치세리자백세자 토리자, 토이자세 중앙황신세 토 국불에 오신 여러분들 앞장에 신병과 분병 진병, 진병, 진병. 코로나 불러주던 구진세랑 시와 올라 대본지 둘러바다 한 할아버님 할머님 앞으로 그 자기가 모든 이력이 안 되고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그 제주말로 뱅기당 보면 이렇게 많이 겁난 거 있잖아요. 그것을 다 털어내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도령 <웃음> 동방 물 지주장 서방 장 남방 오 북방 해방지 주자 진행겨 들여가며 1만 8천 신음자 옥항상전 이알로 소만서천 제대 유왕님과 유왕또론 유황 선왕님 이월님 꺼제 천년 먹고 말년 설 금강모둥솔쩍 미들러받아 우리 장 신청 겝니다. 천제대유왕황정공예 우리정신청계 신묘우자 허신은 대통이 와다청유왕은 청용신 서예와다백유왕님은 백용신 남이정용신 북유홍용신 중앙황신 유왕예 동경국군 대왕님, 석경구군 부인님, 광덕왕님, 광인왕 서만 서천 세대 요왕님, 어게제게 서만 용신님, 신천계 이신 매우자, 험내다 요왕 또은 요왕 일월님과 선왕 일월님, 당산 일월님도 우리자, 신청계 신매우자 헌세는 대야 yeah. 유황님과 유황토론 산항여 yeah. 열두항의 물쇄 아홉둥의 음. 물쇄 둘러바다 조이삼평오리장 신청이로 어. t 연과 n 산하를 있습니다. 엉망증을 치라 구망증을 치라 허는구나 그리 그래 말고 어, 어. 금장곡술발 들러박고 본뜨 형께 진감사 합송하며 팔만 금사지지고 우리장 정대옥거지 <웃음> 였더니 오는 신전은 가는 듯 가는 신전 오는 듯 터는구나 구시와 나무석 떨어지도 자특내다 우내다금정목술발들러 받음 내다야한 내다. 나이야된 우탈래왔고 나이조갈더래 하지리까직감배설록명 자철에 우철에 제하쩌들었더니 부정신 소정만 없네다 초원이 미른 정서 아는간 이른 정성, 존은간 이른 선성, 삼은간 이른 정성, 흠, 풍량상초, 지두투며, 부정, 서정, 신가이고 원가에 들여가며, 예, 낙가 도전들에 휘울려 드립니다. 위가 돌아갑니다 제가 돌아갑니다 이간 군문한 조선들 이은 역과 위올리자 홈흡네다 상선 중선 하선 저 바당 배부령 사는 어부들광 상좀네 중좀네 하좀네 물질 허영 사는 야만 해녀들 받은 역가우다 필봉꽃 보존대양 회장님 위알로 전수생들 이수자분들 받은 역가우다 어, 낮은 역가 밤엔 중석이 되옵니다 열만색 대독판 세미 금시이우황상전위할로 아데려 사인 유왕님 광선왕님 영등대왕 영등할마님 당산아르바님 당산할마님 신공씨 여선성님까지 열마석 태독판 세미금실이 동골동골 놀판 구시회당. 오셨고요. 이번에 이어질 굿제천은 요왕질침입니다. 요왕질침은 요왕신이 오가는 길을 치우고 문을 여는 제차입니다. 제주 칠머당영등침은 신을 위, 신을 보내 그 길을 떠나는 길을 치우고 닦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방은 대가지 양쪽에 나란히 세워 만든 요왕제 사이를 수 오가며 길을 돌아보고 길을 치우고 닦은 뒤에 흰 천을 깔게 합니다. 마주 보는 양쪽 대까지를 끈으로 묶어 문 문의 모양을 만들고 하나씩 풀면서 문을 열어 나갑니다. 이제 그럼 요앙 질침을 보시겠습니다. 요앙 연마지로 시간 먼 열량 신창계 천배와 이삼대다. 유왕이메 노려 하강을 가시자 하시는데 요왕 소중국질이 어찌 됐냐 몰라옵니다. 그리 말 듣고 봉도 영께 신감상은 질도레비 질감과 무루하다. 유왕 소중국질도 돌아보라. 커고지혜 가고도 큰 지리로구나. 아깐 멀망 지리여, 한 멀망. 아깐 감태, 한 감태. 아깐 듬북이, 한 듬북이 지리로구나. 도장 잡히여, 돌났느다. 면을 잡혀 새별러니. 신도청을 잡히나. 연날 선성입네. 연날 황소님네 주억과과 미술풍새가 일곱년 기여시 허든 선성에 치더 닥던 지리외다 칠머리 담배 절빼매던 선성엠 치더 닥던지리니다 김씨 선성 이씨 선성 홍씨 안씨 선성엠 김씨 보존회장예 치더 닥던 지리외다 신의 가남으로 요질 치어 닦을 수 있음, 내깡 연날 선생님내 심을 빌어 요왕국은 세경 땅들어 은알도 널 어날 시리해 고라, 껍데리비래. 마껌 허였더나 제주도 절점 들어사나 한라산 만큼 허였구나 야하 유질도 무실질이여 영업네다 송악산 삼방오자 성산 일출봉만이여유질 무실질이여 치우라 닦으라 동선 마라하는구나 서울 신내는 야, 서울 나무 삭대기, 야희청이 신내는, 들꿈나, 신모라, 작대기로구나 우리 말고, 유왕수중국들 들어, 무예낭, 상가지, 도끼, 걷고, 양걸음, 두둔, 자기, 동서달래방치하자 동서 일월에 취하 맞고하였더나 명두암 돌아사나전기 한대장 마석이 구루거지과짜하였구나 유질도 못쓸질이없네다 그리 말고 유왕세정국도랑 운답이 노답이온고 매막맡게다 동서들의 파울이라. 천연한 녀슴은 정살려 큰돌깨어난데 어, 야이 좀돌이 누구 어, 요질도 무슬질이 없네다 그래 말고 제정신수이야상중하다고 라사큰돌랑 궁둥이 떠바두라 점돌라 점삼 태바다 두라 치용하자 강여 점수달 상당골 중하당골일체정신소민나사건더롬 궁둥이 떠받아 둥지 무로 지우고 좀도론 점삼태 바다 치와 맞구만아 음무역 저무역 커여다 유질도 못실 일이한다 그리 말고 증부려먹던 평정 일곱대 빨로 조종 하자 <웃음> 가끔만한 한가운데 줄기로 몰라벌르는든벌라지고안 벌르는든 안 벌르나 욕일 안좀 못쓸지리한다 그래말고 홍위타다 동설에 반씩 밀어맞아 미래기 때여 미어맞고먼한 한가 운디 줄기로 밀어 밀은 디 밀어지고 안 미는 디 남미나 운항상당 주무왕 칠년 한기가 올라올만 하답니다 그래 말고 세경다존비 타당 동서를 방시로 맞아 이러마끔모더나 모살바띠가 우리 누렸난 것 마냥 벗다 그날 한방 고든 티가 일어나 유황이우 누려가져시는데 눈에 가시가 티가 들뜻하없니다 구리 말고 이절이설청이설백기설도 노래해갑니다 백기술이야 백기술 노래 누나 아이고 니죽나죽 네 어죽개죽이로구나 요왕님이 노래하강여가 제저하는데입상옷에 펄이 튀어갈 수가 없다 치우라 닦고랍니다 그래 말고 어, 이별 넓은 소왕 대도리도 노래갑니다 소왕 대돌이 놓았더나 아하, 저승의 길이나 신전의 길은 조용히 들고 조용히 가는 길인데 소왕 대돌이 누나 두둠은 와상이여 두둠은 파상이여 방탕실 럽다 시끄럽다 치우라 닦으란다 그래 말고 청나부 백나부 줄저분 나부두루 노래갑니다. 나부나부 청나부여, 백나부여, 풀분나부, 꽃본나부, 도리노나, 나우도리 허울지다합니다 야하마운대자, 상천더리 서른대자, 숭천더리 희수물대자, 하천더리 외다, 맹더리 외다, 복더리 외다. 하하, 그리말고 소만서천유아 대더리도 노래 갑니다. 선왕도리도 노래 갑니다. 조선다필부 야하 마을급 포존 회장님 논덜입니다. 오늘날 이가온 자손들 논더이 우다 맹돌이 우다 복돌이 우다 그자 어신명광 어신복이랑 챙겨주고 이디 오라가건들람 코로나 19 병걸엿째는 하지 말고 빼당 울당 각기 유통 다 걷어주고 영업생 너야 맹더리 복더리 노나 야 나온 기라 두루거자 두룽객이라 항실공기 올공기에 매화가며 돈눈물 칭칭 감아간다 홍방을 홍글래두려야 홍방을홍골레도리놓았수 다, 구리 말고, 요왕, 수중국질도 잡으래 갑니다산아 찬아, 찬산아 찬아, 나아갑아 소만 찬아, 제대 요왕의 예가 예하 는 수중국제를 지어 다이다대 사나이 사이나 이 찬남답성 서만 서천 제대 유황제 하시는 게 동예 와다야 서만 용신 청금산 요왕무 청금산 요왕목 열려 이중 사이여 열려 맞자 열려 맞자 청금산 요왕무 청금산 요왕목 열려 이중 사이 보존 내 회장계. 영자분의허음수다고 있는 마음을 왕고있여마음 마음을 품마 열려 맞자 열려 t a m y o 다 r Matam, 이 o u r Wagmon, Your Yard, y o 손가락 인쏘자는아는값는사는 쏘는 쏘는 쏘는 쏘는 쏘는 쏘는 쏘는 쏘는 쏘는 쏘장이 당계는황신이 왕멍 여 열여주사 한암 사랑암 사랑 여사의달 열여주사 여 열여맞아 공여맞아동국어 대왕진대 국어 서만 용신해 주여 오다 여여 줍사라시 여여 맞자 여맞거기여치기여 서만 설차 제대요아 함신분도 여여 줍사 살아이 살아 야 맞자 여맞자요왕 수중 국제할지야 다각 있습니다 요왕예매해저 인정을 받자 하시는데 그래 말고 불라식 불러오던 신세 불라식 법으로 요왕 수중 국 문도 세정받자. Yeah. <laughs> 자, 이제 잘 받아 사노라 영원는구나그리 그래 말고 영감님네 돌려드립니다. 유황질침이 방금 끝났습니다. 좀 많이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네, 다행입니다. 이번에 이어질 제차는 요 영감 놀이라는 제차인데요. 이 제차는 연극적인 제차입니다. 서울 먹자골 허정승의 아들 일곱 형제의 영감을 안으로 청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도깨비입니다. 이 영감들에게 돼지고기, 술, 떡 등을 대접하고 서우제 소리를 다 함께 흥겹게 부르고 단골, 단골과 함께 어울려 춤을 추며 사람들에게 굳은 일이 없도록 기원하는 제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따가 이어질 서우제 소리에 맞춰 같이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감놀이 즐길 수 있을까요?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영감들을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감님네 부르면 돌자 외문 돌자 허세이는데 연날이라 어쩌게 먹장구레 허정숭아다 일곱성잰데 허타지면 열네 동서 모여지면 일곱 동서 태움니다 밤엔 신불 낮엔 연불 눈염 돌고영함집네 구름은 둘자외문둘자 허세이는데 큰아들아 서울삼각산 초쟁하여 모야이지만 일곱 동사 매 조금 나들 할로 영사한 초쟁하여 조금 하지의 첫째 너여제주철삼 들어 사나야 전라북도 필봉 마을들의 갓진 허영 오늘날 당산 앞으로 요항 연말증 울려 영감님네 푸르은 둘저 외문둘저 허세는데 영감님네 예, 열두항의 물색 아홉둥의 물색 들러바다 우리 저신 청계회다. 영감이여, 찬봉이여. 아, 어째 여기 이곳을 오게 되어서? 아, 우리라. 서울이라먹자 꺼들. 서정성 아들 일곱 성인데 아, 맨조군나시 할로 영산을 처질러 였길래. 찾질에간배른 무난. 아. 아이고, 할로 영산은 없고. 이거 구축제인가? 구경 내려오라신가? 아. 필봉목을 오라 때는. 난. 아초지에 올랐죠. 아이고저디 갔단. 그렇지. 또산 너무 많. 아 그렇지. 물 너무 많. 물 너무 많. 또 전라북도 아. 이필 분까지 오라구나 아이고 비행기 타멍. 아이고 아하. 오소리 잡는 미래와 분한 초지이 이득까지 오라아 그렇지, 아이고, 그렇지. 어. 그거는. 먹장골 아들 일곱 성재인데 아, 어, 큰 아들은 어. 어딜 초지였어요아 서울이라 어째. 삼각산을 초지려서아 서울 삼각산 어. 어, 셋 아들은. 아 강원도라 금강산을 초지려고 어, 셋째 아들은. 아 충청도 계룡산을초지려고 어, 넷째 아들. 넷네 차는 전라도 지리산을 초지려고 어, 다섯째. 다섯 차는 경상도 태백산을 초지려고 어, 여섯째. 여섯 차는 어째. 호남 목포 유다산을 초지려고 아, 족은 아들은 족은 아들은. 야우 소리 잡놈. 제주 할로 영산을처질러였어낼 조근아들. 아, 아, 오수리 잡놈.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아뜻하면 천리를 가고. 천리 가고. 아뜻하면 말리, 말리 가고. 제주도말로 돼지머리 돗대강이 좋아하고. 지유관주 좋아하고. 오국밥에 오따가고. 오국 어, 비바리 천여도 좋아하고. 그렇지. 야, 그거 조근아들 첫째는 고생이 많았어. 하하. 자, 오늘날 못 먹거니 못쓰거니 하지 마라. 그렇지. 영감님네 백방생허건들랑 어기나 참 닭감기 소리로 풀려 놀자 어이야 어이야 하디야 어기여차소리로 놀고 가죠 이저순들아야야 상잔으로 중잔으로 하잔으로 받던 이신 아 아아아 강남 천지국으로 배 노래 가자. 어제 어제께 여기 그 공연한 분들은 내 나이가 어때서 불렀습니다. 우리 제주도서 왔기 때문에 제주도 민요 맺고지만 그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어너무 사랑스러워서 저 제주도 노래 오들돌기 오들돌기 몇 마디만 불러서 가겠습니다. 오하 할다 온다 달도 받하고 내가 머리로 갈 거나 두부대 아, 당신 두부대 당신 여하도 당신 연자 버리고 달도 받하고 내가 머리로 갈, 갈 거나 한라산 한 중허리에 시름이 익은 송마 한송바당에 해녀들은 바당에 근 송마 한송파구대 당실, 근구대 당실, 여도 당실 여자버리고 다. 하고 내가 머리로 갈 거나 아이고. 천사 처럼에불 밝혀 들고서 부인님 오실 날만 기다리는 분나 부대당 음. 슬 내 네, 당시 여도다 당실여 잡아버리고 달도 받았고 내가물리로 갈거나. <웃음> 너머 환영을 해주시고. 어, 제주도 꽃을 너무 잘 봐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복 많이 받아서 가세요. 고맙습니다. <웃음>